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영흥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다리가 영흥대교입니다 저쪽 대부도에서 캠핑할 때 보면 항상 선재대교나 영흥대교가 밤에 불빛이 아주 어, 아름답게 보였던 적이 많았었는데 그다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흥도는 여러 번와본 적은 있지만 캠핑하러 가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캠핑하는 것이 아니고 캠핑하는 사람들 즉 차박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차박을 합니다 인 같은데 오, 오. 여기 펜션 아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음, 영흥도 펜션 타운이네요. 영흥도 펜션 타운입니다. 여기가. Thank mm -hmm. you. 또있나 네. 내가 이제 네? 확인차 전화했어. 우리가 이제 내려갔잖아. 응? 아 일로 아게 나도 딱 알아 보면 <웃음> 여기 있어. 민식이 줄 거예요. 큰거 주려고. 아니 나큰거 먹으려고 그 내가 줬어. 노란 고 뭐. 알아. 차 시골소 농사진 네. 들기름이랍니다 자글자글 들기름 집은 있습니다. 네. <웃음> 어. 난... 먼저 여기 물이 들어와 있었네요. 아,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다 <웃음> 같습니다. 이제 저쪽 멀리 보이는 쪽이 어, 영흥대교입니다 응 awesome ]Eh uh 아, 우리 와 머를 위하여 건 잊지 말아줘요. 여터져가는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나왔더니만 어,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음, 커피를 조금 일찍 내려봅니다. 여러 잔, 여러 사람들이 아, 이렇게 부딪지 않으 커피를 여러 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잘 나오지 못하고 커피를 또 두 번째 내려야 됩니다. 겉에는 저쪽에 가서 또 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기 아직 살았어. <웃음> 낙지가 막 들어갑니다, 이제. 낙지가 한열마리 들어간다. 낙지라면 와. 절수할 때, 우리 우리는 그걸 엄청 을 때. 펜션 촌입니다 그래서 낮에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다가 가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산낙지 볶음입니다. 낙산 고추기름에 식용유 넣고. 어. 마늘 하고파하고 기름 냅니다. 이거 파 기름을 내야 돼. 파 기름 내는데 마늘을 넣놓는데 아니요 거는 요거는 기름도 내는 거야 마늘은 볶아야 많이 매운 맛이 없어지면서 더 맛있어. 아, 냄새가. 냄새가. 냄새가. 와 지금 이제 낙지. 불. 어. 야, 이거는 불.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어. <웃음> 삼낙지에굴에 삼겹살에. 아. 이 이렇게 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구워 불아게 시브네. 이 달라 보여. 근당연하 아, 이만큼이야 뭐 아까 많이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예, 드셔. 아빠 앉아. 이얼야 돼. 이거 이렇게 불까지 들어갔어. 남은 거. 안 없어. 아 근데 불아지 않냐? 야. 들기름 넣으면 더 맛있어. 손에 손이 바쁘다. 가운데아이렇게넣고 여기다가만 을테니까 맛있어. 어떤 냄새가 는게 맛있어. <웃음> 오늘 은 영흥도 타운 펜션 하우스 에서 캠핑 을마 치고 이제 돌아갑니다.